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꿀베 드링크와 블루레몬에이드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원샷해 보겠습니다. 참! 꿀베드링크에 블루레모네이드가 섞여서 갈배사이다의 느낌이 많이 났는데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2점이었어요 가라맞는 배와 칠성사이다가 섞인 갈배사이다를 맞춰봤지만 꿀베드링크와 블루레모네이드가 잘 섞이지 않는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